안녕. 요즘 겨울이라서 날씨가 너무 춥고 건조하죠. 근데 외출해서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마스크 안에 습기가 차가지고 물이 뚝뚝뚝 맺힐 정도더라고요. 이렇게 습기 가득 찬 마스크로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 마스크 안 피부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코 시국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자극이 없고 보습이 잘 되는 진정 스킨케어 템들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인 제가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들 진짜 찐으로 애정하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달 이상 사용을 해보면서 정말 진정의 효과를 많이 본 제품들이고 또세 통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산뜻 촉촉한 더샘 힐링티 가든 티트리 클렌징 워터를 보여드릴게요. 더샘의 힐링티 가든 클렌징 워터는 산뜻하고 촉촉하고 순한 사용감으로 일명 국민 클렌저로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2022년 흑호랑이 애를 맞아서 이렇게 귀여운 패키지로 나왔습니다. 행복을 그리는 작가 어느날의 님과 콜라보한 어느날의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이렇게 만세하고 있는 호랑이랑 누워있는 호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너무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게 용량이 진짜 크거든요? 제 손바닥보다 큰데 이게 400ml여가지고 팍팍 써도 부담이 없이 진짜 대용량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저는 요거를 화장솜에 이렇게 적셔서 사용을 해줍니다. 이게 진짜 팍팍 써도 잘안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득가득 묻혀서 사용을 해줘요. 얘로 이렇게 그냥 쓱쓱 닦아주면은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항균, 항염 기능이 들어있는 호주 티트리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끈적끈적 거리거나 미끈거리는 잔여감 없이 산뜻하게 상쾌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요즘처럼 건조한 날에는 클렌징 하고 나서 좀 피부가 찢어질 듯이 따갑고 건조한 날도 있었는데 이 클렌징 워터는 세안 후에도 당김 없이 건조함 없이 촉촉하게 수분감을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잘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제가 진짜 지속력 좋은 애교살 제품도 발라놨었는데 그런 것까지 잘 지워지고 이렇게 보면 은 펄도 다 발라놨는데 펄이랑 뭐 블러셔 이런 것까지 잘 지워집니다. 눈썹도 완전 깔끔하게 지워졌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은 미끈미끈거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눈 지울 때 가끔 눈에 들어가면 좀 따가운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 제품은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하고 눈가 사용 안정성 테스트도 완료를 한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민한 피부도 자극 없이 클렌징하기 좋더라고요. 비건 표뮬라를 적용한 클렌징 워터여가지고 되게 순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지금 엄청 말끔하게 깨끗해진 거 보이죠? 그리고 이 제품이 물 세안을 따로 해줄 필요가 없는 노워시 클렌징 워터예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닦기만 해도 세안이 다 되고 그래도 좀 찝찝하시다 하시면 은물 세안 정도 더 해주시면 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화장 연하게 하는 날은 뭐 오일이나 폼 같은 거 사용 안 하고 이 워터로만 세안을 하고 물 세안으로 마무리를 해주니까 오히려 세안하고 나서 당기는 것도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좀 TMI인데 제가 더샘의 그린티 클렌징 워터를 대학생 때 진짜 주구장창 썼었거든요. 그때도 가성비 좋고 제품력도 좋아가지고 진짜 막 세일하면 맨날 두 개씩 사가지고 쟁여두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기숙사가 또 공용 샤워실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공용 샤워실도 항상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좀 늦었을 때는 이제 세수나 샤워를 못했죠. 그래서 그럴 때는 클렌징 워터로 그냥 닦아내서 세수를 대신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메이크업과였어가지고 학교에서 서로 얼굴에 화장해주고 이제 또 지우고 다른 수업 가야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티슈를 자주 사용을 했었어요. 오랜만에 이 더샘 티트리 클렌징 워터 다시 사용해보니까 제품력이 그때보다 더 좋아진 것 같고 진짜 순하고 다극 없이 사용하기 좋아가지고 요새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화장 지우는 거좀 귀찮아하시거나 아이리무버나 오일을 따로 사용하는 게좀 번거로우셨던 분들은 이거는 진짜 간편하게 쓱쓱 닦기만 하면 클렌징이 다 되기 때문에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화장실에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볼 때마다 이 호랑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더샘의 더마플랜 센서티브 수딩 트리트먼트 이 더샘 더마필렌 라인은 제가 기존에도 완전 애정하는 그런 라인인데 이 제품도 많은 분들이 진정 케어템으로 추천을 하셔가지고 궁금했었는데 저도 몇달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촉촉하게 흐르는 제형이어가지고 산뜻하게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리고 입구가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울긋불긋하게 올라왔을 때 국소 부위에 이렇게 바로 떨어뜨려서 사용해주기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콕콕콕 원하는 부위에만 떨어뜨려서 이렇게 사용해주기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얼굴이 붉게 올라온 날이라든지 아니면 외출해가지고 마스크를 좀 오래 끼고 있었던 날에는 마스크 쓴 피부 안쪽이 너무 따갑고 간지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갑고 간지러울 때 더마필렌 센서티브 수딩 트리트먼트를 이렇게, 이렇게 넓게 한겹씩 깔아줍니다. 얘를 이렇게 발라주면 은 붉은기가 진짜 금방 가라앉고 좀 진정이 된게 눈에 확실히 보일 정도로 빠르게 이렇게 효과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한겹 깔아주고 나면은 이렇게 뭔가 피부가 촉촉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가 올라온 부위에만 조금씩 짜서 사용해주기 편해요. 이 입구가 진짜 뾰족해가지고 사용하기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얼굴 갑자기 뒤집어지면 은 화장품 아무거나 쓰기 좀 무섭잖아요. 센서티브 수징 트리트먼트는 진짜 진정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좀 화장품 잘못 써서 뒤집어졌거나 마스크 써가지고 얼굴 자극받았을 때 요렇게 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 제품에는 진정에 특화된 더마맥스 포뮬라가 유수분 불균형을 케어해주고 판테놀, 식물성 스쿠알란, 마데카소 사이드처럼 이렇게 진정에 특화된 성분들이 가득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을 해주면은 이 유수분 밸런스도 잘 맞아지면서 피부 보습막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촉촉하게 보호를 해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제품 뒤에 보면 은 인체적용 테스트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장벽 손상 피부 진정 테스트, 피부 수분 장벽 손상, 방어 테스트, 하이퍼 알러제닉 테스트,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 피부 저자극 테스트까지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인체적용 시험 테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더 믿고 사용할 수 있고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받은 비건 화장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비건 제품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비건 제품 진짜 좋아하는데 이 제품 비건 인증도 받았고 인체적용 시험 테스트도 받은 제품이니까 예민해진 피부에 진정 케어템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더샘 더마플렌 시카 수딩 베리어 앰플 제가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제품은 벌써 세 통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요 제품은 전에 사용할 때도 너무너무 잘 맞아가지고 진 순식간에 두 통을 다 비우고 지금 세 통째인 제품이에요. 요 제품이 병풀 추출물이 78%나 들어있어서 기존 제품 대비 520배나 진해진 시카 앰플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 제품 사용하면서 효과를 받 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다 보니까 그 마스크 안쪽에 피부가 쓸려가지고 너무 쓰라리고 따가웠었거든요. 그때 사용해가지고 피부 진정에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에도 더마맥스 표물라가 들어있는데 피부 유수분 불균형을 개선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 피부 장벽이 좀 탄탄해진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뭐가 올라왔을 때도 다시 사용해주면 금방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이 제품도 마스크 사극 외부 피부 자극, 각질 진정 효과 등 5가지 인체 적용 시험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고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피부 자극 패치 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또 믿고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앰플도 이 수징 트리트먼트처럼 이브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비건 제품 좋아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진짜 일회용품 사용도 너무 많고 마스크 사용도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분리수거랑 제품 재활용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수분리성 점착식 라벨을 사용해서 알칼리성 물에도 잘 녹아서 쉽게 분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 단상자도 콩기름 잉크로 인쇄를 하고 살림보호를 위한 FSC 인증 종이를 사용한 이런 단상자라고 합니다. 진짜 더샘이 정말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건 제품인데다가 이런 단상자까지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 점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 번씩만 더발라주요이 앰플만 이렇게 겹쳐서 발라줘도 피부가 진짜 하나도 건조한게 땡기는 게 없거든요. 최근에는 진짜 피부에 트러블이 잘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어제 술 먹고 자가지고 하나 올라오긴 했는데 이것도 금방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기획 세트로 나왔었는데 이 기획 세트로 함께 구성된 이거 더마 플랜 울트라 밤 크림. 이것도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샘플인데도 용량이 31ml여가지고 꽤 넉넉한 편이고 이렇게 약간 밤 타입인데 피부에 사르륵 녹아가지고. 흡수가 잘 되고 딱 보습막을 딱 요렇게 형성해주는 것 같은 그런 크림인데 요렇게 같이 사용해주면 은 진짜 진정이랑 보습까지 되게 잘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크림까지 요렇게 한겹 발라주면 은 요즘 제가 해주고 있는 진정 스킨케어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더샘의 진정템들 중에서 제가 진짜 애정하는 제품들 그리고 피부 뒤집어졌을 때 효과를 많이 본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겨울철이라 피부가 쫙쫙 갈라지게 건조하신 분들이나 마스크 자극으로 피부가 예민해지신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니까 꼭한 번씩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